너무 좋음에 아이돌이 갔어 난지 애가 애가와 키와 너도 도렬해 스마 지금 사귄 킬랑 킬오바 다이누 기분 레슨트 I know 정부 아쿠가를 도 어떻게 리야원나인가 너도 도렬해 마스 I k n o 나네는 기타 도시네 예! Yeah. 자나 지分をチェッチェッチェッ気持ちくねオーディショける私の主題アヨラディミライプ 나이 질문으로 연구소개 오래지널스나더 소스데이코 난네나가 킬랑킬랑키무 레즈키드랑키드랑키. 자, 너도 너네무스아이노 나네. 너나이가라니 너희들 나이에 렛아이노다네오나노코나어 목추지 너저 아티, 걔너나너아내 마시아 너 나네, 니도 에너 예, 너도 지우! 지문은 체크 체크 체크, 을 어디션시터요 Everyday 가가야겠와닿나 대신에 Are you ready? We e p 가네평도 나를 싫어. 소 o s i 다 k 라 e 라 s it's a t i m 今は小さな光だね信じているよ私の可能性証明するから必ず未来プロデュース覚悟してね今もハー s 연의 u n 이 â n đi thi, đ 도 y đi yêu t r 스타 c 전 n x